오늘 콘서트 어떻게 임하실 건지 하는 건 다칠 때는 어이가 나쁜지 않는데 하나가 다치더라고 요 그러니까요 메들릿 페이클럽으로 제일 조심해야 돼 전반적으로 다 조심해 주세요 이에 메들릴때 형이 상체를 많이 썼잖아요 목, 목이랑 목이번은좀 하체 위주로 써본 게 오케이! Let's g You ready? You ready? You ready? 방탄은 지금 벅크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